<웃음> 자 오늘 점심은 시카고 피자. 내일도 안거 아니야? 자 내일 서울 일정이 있어서 에, 준비하고 짐다 챙겨서 지금 집에 가서 놀러 갑니다 오늘. <웃음> 빵두개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미가 <웃음> 서울 도착 너무 환할 다 창문은 풍이었는데잘 먹겠습니다 자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먼저 수, 수 있어 자 이제 집으로 가고 어, 여기서 출발을 하면 5시쯤 도착하겠네요한 2시쯤? 네하겠습니다자이 네. <목소리> 집에 오자마자 수정사항이 좀 있어서 수정작업을 하고 네. 응. 바로 점을 하고 지 나가서 점심을 먹어. 부트콘 선물 받은 불사이버. 매운 거못 먹는데. 시사사. 엄마랑 장 보러 갑니다. 버섯 하나 주고 누군가서자 마트에서 상도 보고. 네? 자 게임 좀 하고 저녁으로 버섯, 부추. 사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. 버섯에 간장 넣고 볶은 오리고기 맛이요.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. 아, 다음주에 올라간다. 음, 응, 안녕. 은 배달 시켰습니다. 양념치킨, 데리야끼, 덮밥이에요. 밥이에요. 짜잔, 아. 오늘 저녁은 숯불 데리야끼 닭입니다. 점심 라면. 아, 좋아요. 자 오늘 저녁은 이마트에서 사온 분재 무난하게 먹을만한 아깝공꿍먹고좀 놀다가 감성료 좀 하고 끼를 밀고 싶은데 밤이 늦었으니까 통증은 안밀고 귀냥다 아이스크림 하나 타고 <웃음> 오늘 점심에 맛있는 피자 피자피자 피자. 자 오늘 마지막 만찬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단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응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다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시러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아형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끝. <목소리> 성도 같이 올라오고, 오늘 이제 살아보려고, 이렇게 색빨로도 가져오고, 네, 뭐 사케수로도, 페리고폰 금품지, 건지, 편지는 그렇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영상편지 간단하게